둘셋 안녕하세요 희나페아입니다 2020년 경창현 새해가 밝겠습니다네 새해가 밝았으니 우리 유비분들도 하고 싶으신니 모두 다 읽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희나페아가 유비분들의 복귀를 응원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도 함께해 주실거죠? 올해에는 더욱더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희나페아였습니다